우리 헤어져 왜? 그냥 널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잘 지내 미용하는 미용하는 미용하는 미용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견딜 수가 없어.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왜?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왜? 왜? 왜? 왜? 왜? 아직도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아니, 아무데 갈게 그러니까, 이거, 이것이풀 이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이하는거이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게 나를 갈수 있다는.